아미, 이 서바이벌. 이는이요 귀신? 님 저기 지 이거. 아다니는이신이이세요 우리 정면에 귀신? 지나갔는데. 잠깐만, 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뭐몇년 만에 합방 같이 하는 건데 이거 치, 시작부터 공포게임이라고? 아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공포게임은요 귀신 역할이 사람입니다. 아찐 귀신이 음... 아니다 이거지? 오저 뭐 앞에 뭐 있어? 이제 보여 어디 있어? 어저 앞에 앞에 봐봐 저거 저거 저거 저, 저 친구로부터 도망다니는 우리는 저 귀신한테 안 붙잡히면서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우리 헬리콥터 터져 있는 거 있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없는 부품들인 거야. 까리 까리 까리 아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이거 그랜니랑 똑같네. 아 역시 공포 전문가. 휴지 바로 알죠? 알자이딱이야. 제가 한때 그 그랜이 할머니랑 그 깐부였던 그 적어가 있어가지고. 아, 깐부. 일단 우리 플레이어를 선택합시다. 게임을 좀 알아야 되니까. 자 여기는 우리 8분 동안 이 보트를 수리를 해야 돼. 음, 어이거 맵이 어. 다르네? 어맵 달라. 그래서 여기서 귀신한테서 도망다니면서 그 품을 모아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갓게임이잖아? 그냥, 그냥 맵 되게 조그만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거 갓게임이야 일단 같이 가볼까? 오케이. Okay. <웃음> <웃음> 저 보여? 시작부터 저 반겨주시네. 저. 어, 저, 어, 저, 저 뭐야? 검정. 저거. 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어, 야, 야, 야. 어? 여기 못오시런 분데? 오, 죽었어, 누구? 어, 잠깐만, 되게 생긴 게 내가 아는 분 같은데? 어, 그래? 아는 분이야? 두면이야? 오, 오, 이거 초면이 아니야. 되게 익숙하신 분 같은데. 좀더 깔가서 볼까? 오! <웃음> <웃음> 아! 누군지 알겠다! 아! 누군데? 제가 한때 굉장히 전문가였던 그분! 모모 아시나요? 모모? 아! 아시는구나! 야! 아, 이 얼굴이 모모. 모모랑 똑같이 생겼네! 맞아 맞아! 너의 또 다른 깐부! 아... 한 <웃음> 5일 동안 진짜 밤낮을 그 함께 했었죠! 우리 또 휴지님 오신다니까 저 특별히 또 오랜만에 깐부 모셨고 아, 어렵게 네. 모셨어요! 아 근데 이게 또 오랜만에 뵈니까 또... 오히려 무섭다기보다 이제 반가운데? 좀, 내가 억울 한번 끌어볼게 그럼 래 끌어볼게 맛있는 효지가 맞죠? 어, 오오오. 야 어떻게 피해냐? 어! 어 야! 내 바로 앞에서 죽었어! 에이, <웃음> <웃음> 저러다 죽지 일단 우리 빨리 부품 찾아야 돼 이거 사람들이 다 죽는 건가? 아 근데 이렇게 발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나가 근데 그러니까 아니 어 간다. 이제 띠야. 오케이. 어 이거 이거 사다리 아니네. 오케이. 와 오. 아여기 들어갈 수있 이거 뭐지? 야. 어나좀어 아 어, 잠깐만. 여기 단서 하나 있는 거 같아. 기억합시다. 오! 야! 야! 야! 이이에 있어. 오케오케오케 자 저거 주소, 주소. 그렇지. 자문 닫고. 잠깐만 나 나가 나 가뒀어. 저저 빨리 가자 빨리 와 빨리 와빨야 와. 덧깔아놨어 조심 아! 조심. 나 밟았어. 야 밟아 어떻게 마. 완전 가난 긁었어. 완구다. 그지야. 그리요 먼저 갈게요. 살 사람은 살아야지. 아오 금방 풀려 내 생각보다.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 고 아니야 아니 아니. 다 같이 살아야지. 더불어 사는. 나. 어 그렇지. 다 같이 살아야 되지 그지. 4분밖에안 남았는데. 아 충분히 찾지. 몇개 찾아야 되는거야? 오른쪽에!!! 오오오오오야나 빤어! 우리 빤어! 우리 빤어! 야 우리, 파서, 우리, 파서. 야, 우리 아 따라온다! 우리 따라온다! 일로와! 어 빨리 빨리 빨리 어! 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 자!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이거 보지 이거 못 올라오겠지? 아아 어! 어! 어! 어! 안돼!!! 구나 먼저 가!!!! 내가 이 생각에!!! 이 자식!!! 아 그냥... 나는 나는 플레이어. 설마. 설마. 에이. 에이. 어! 와! 소스디아스! So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미쳤어. 어딜 아니, 바로, 아유, 어디 가시나? 아유 귀여미들. 아유. 언니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어, 마음대로 막그 여행 오고 그러나? 어? 이거 허락 받았어? 어, 허락 받으면 되나요? 한번 받아 봐. 받아나 봐. 어, 어, 어디서 받 어디서 받아야 되죠? 내 목숨으로 받아. <웃음> 일단은 제가 한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지금도 일 분인가요? 네. 1분 동안 음, 안 잡겠다 이거지? 응. 음, 음, 음. 안 잡을게요. 그럼 뭐, 이래도 이래 잡으 이래도, 안 잡아, <웃음> 이래도 안 잡을 거야. 어디 있나 우리 귀여움이들. 로아, 어디 도망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웃음> <웃음> 일단 한 마리. 됐어, 벌써? 벌써. 다음 목표. 놔! No, 로 와! 아, <웃음> 수식하두명죽어 개무서워 진짜. 아 여기 있네. 아, 안녕하세요. 아이, 나랑 놀자. 안녕하세요. 오, 오, 오. 야, 이거 달거같딱 기다려. 내가 간다. 으아! <웃음> 세요한번 봐, 한번로 <웃음> <일로> 와! <웃음> 어디 가! <웃음> 아, 나랑 놀자고. 눈기왜 아, 바쁘게 도망치라고. 가시나. 그렇게. 아이고.. 귀엽다 귀여워 이리 아여기선모두지롱 나랑.. 아, 놀자고.. 자식아 어 저기 비오미가 또한명 있구만 야 2분 남았어 양쪽다가버렸는데 어떡하나 뭘 어야 임마. 아이 죽었다. 왕자 왕자 왕성 왜 불러? 아까 너가 어. 나한테 어떻게 했더라?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왕군이는다 기억할 것이다. 하나 아. 먹고? 아 이거 이거 절대 안 걸린다. 내가 이번 판 집도한다. 길을 모르겠다. 여기야? 휴지디의 한놈뭐 여기까지 못뭐 들어오지롱. <더러워지롱. 웃음> 아우 어. 야무지게 먹어야 뒤. 아, 남군인 이걸 기억할 것입니다. 들어와. 너 땅이 안 무서워. 정말? 아니 여기 솔직히 무서워. 요아아에 아니야. 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Dinge 오오오오 ż 야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아아아아 안돼 안돼 아안 돼, 안 돼, 안, 안, 출, 출, 기다리ca, 얘들아 내가 오그로 끊는 사이에 잡아줘다! <웃음> 내가 많이 했단 말이야. 내 진짜 부품 내개가 새끼 모았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디가 어디가? 디가디가 오케이, 아유 고맙습니다. 또또 아, 잡일 또 아시는 분이네. 근데 이거 하나가 어디 갔냐? 찾을 수 없네. 아, 저 친구 이거 무빙을 잘 치네. 아휴 신아 아, 잡아야겠다. 아왜왜왜그구나 그거 찾 말인데 아아 뭐야? 어 하나 남았어. <웃음> 그거 없구나. 나 어디 있는지 아는데 이거. 1분밖에 안 남았네. 이걸 어쩌지? 야, 같이 가자. 1분밖에 안 남았네. 같이 가자. 나 응. 어디 있는지 알지? 오케이. 어? 뭐야? 야마. 문 열어 가면 어떻게? 아, 아! 문을 닫아 친구가 같이 도망가야 되는데 친구가 친구 버리고 문을 닫아 이팀버려 아! 아이 아, 아, 아, 야! 아! 공포 게임이 아니라 약간 인성질 테스트 같지 않아? 어, 그니까 약간 인내심 테스트와 약간 사람의 본성을 볼수 있는 어, 그런 팀이지 않나? 게임이 약간 <웃음> 공포게임은 확실히 아니야.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우리 진짜 공포게임 한번 찾아볼까?